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사업장 적용 미신고 현장에 대한 건강연금 가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가 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장 적용 신고된 현장은 해당 현장을 기준으로 건강연금 가입 기준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A라는 근로자가 이 현장과 저 현장을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사업장 적용 신고가 된 현장은 그 현장을 기준으로 건강연금 가입 기준이 되는지를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일용근로자가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있는 경우에 해당 현장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대한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가 되면서 해당 현장 관리 번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현장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장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가 되어서 해당 현장으로 일용근로자 건강연금 신고가 된다는 것은 해당 현장에 대한 건강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고 이 납부확인서를 발주처 또는 원청에다 제출하면 사후정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번째, 현장인용근로자 건강연금을 현장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취득, 보수변경신고, 상실신고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가 안된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현장에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가 안된 경우에는 첫번째 현장별 건강연금 가입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월별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건강연금 가입 기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가 안된 AB 현장의 같은 월에 홍길동이라는 근로자가 A연장 7일, B연장 7일 근로했다면 월 기준으로 월 14일 근로했기 때문에 이월에도 계속 근로가 진행이 된다면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우는 해당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건강연금 가입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현장으로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현장에 대한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본사 관리 번호로 건강연금 신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번째, 현장 일용근로자가 현장으로 건강연금 보험료 신고가 불가하기 때문에 현장 건강연금 보험료 납부확인서가 발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현장 일용근로자에 대한 건강연금 보험료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일용근로자 건강연금을 본사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수 변경 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취득 신고와 상실 신고를 매달 반복해줘야 된다는 것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적용 신고 미신고 현장에 대한 건강연금 가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